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오늘도 구평뉴스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평리단길이 아니라 청리단길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점심부터 먹으러 갈 건데요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1인 샤브샤브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평리단길이 있다면 청리단길도 있는데요 구평구청 건너편에 청리단길 요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저기로 건너갈 겁니다 Thank <laughs> you. 진짜 너무 맛있는 점심을 마쳤고요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건데 어, 저는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국룰인 샤브샤브 다음에 칼국수나 죽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건데 그걸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먹었지만 다음번에 찾아가면 꼭 먹을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진짜 핫 플레이스 청리단길로 가는 중이고요. 청리단길에 또 유명한 카페가 많다고 해서 일단 오늘은 그중에서 도 수플레 팬케이크로 유명한 곳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수플레 팬케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 중인데 얼마나 맛있을지 가서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카페가많 하는데요 그래 제가 오늘 고른 카페는 이곳입니다